이거 맛있던데요. 이게 그래놀라의 정석이라고 그러셨거든요. 이거 맛있다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. 더 간편한 그런 제품이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코스트코 구독자 추천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저도 다 맛있게 먹었다기 보다는 추천 많이 받았던 제품들을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추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혹시나 영상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모든 제품을 다 영상에 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제가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섭섭해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정말 다들 감사드리고요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국물다시팩인데요. 사실 이 제품도 저의 꾸준템 중에 하나예요. 보시면 다시마, 표고버섯 멸치 세가지 국물이 들어가서 간편하게 국물을 우릴 수 있는 그런 팩인데요.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.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진짜 괜찮은 제품을 소개받았는데요. 이것도 진짜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알랄이 동정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물에 퐁당 빠뜨려서 끓이면 육수가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 원재료명도 제가 봤는데 다 국내산이고 소맥전분만 호주산이었어요. 그렇게 몸에 해로워 보이는 건 저는 보이지 않아서 아, 괜찮다 생각했거든요. 이것도 진짜 간편하고 맛있긴 한데 이거는 더 간편한 그런 제품이에요. 아직 안 해봤는데 뭐 알리오 올리오 이런 거 만들 때너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가루를 넣는 그런 거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통 재료를 우리는 거니까 국물이 맑잖아요. 근데 이거는 가루가 들어간 그런 느낌은 조금은 있어요. 그래도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바쁠 때는 이거보다는 더 손이 잘 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그래놀라도 추천 주셨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. 심플리 그레놀라에요.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, 이거 추천 주신 분께서 이게 그레놀라의 정석이라고 그러셨거든요.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. 제가 한때 그레놀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많이 먹어봤거든요. 꽤 맛있어요. 아침에 요거트에 이 그레놀라 넣어서 이렇게,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시리얼 같은 거잘안 먹거든요. 시리얼 먹으면 확실히 속이 좀안 좋고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래놀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이거는 계속 꾸준히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오트밀인데요. 이거는 추천을 이번에 받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기도 해요. 이건 국산 오트밀입니다. 그게 브랜드 차이인 건지 아니면 이 오트밀이 나는 원산지 차이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오트밀이라도 어떤 오트밀은 정말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어떤 건 괜찮은데 저는 이 국산 오트밀이 제일 제 입맛에 괜찮더라고요. 전날 밤에 이 오트밀 우유에 담궈놨다가 다음날에 이거 심플 그레놀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건강하게 그렇게 아침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나라는 중금속 이슈가 있잖아요. 그래서 국산이 좀 마음도 놓이고 맛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트밀은 여기 거 계속 사다 먹고 있거든요. 그다음은 돌김자반인데요. 이것도 어, 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이런 김자반 같은 거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모아로 뭐 대용량 사나 조금씩 마트나 슈퍼에서 사다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맛있던데요. 그냥 밥이랑 이것만 넣어도 꽤 괜찮은 맛이 나요. 그래서 이런 주먹밥 같은 거 해주면 또 아이가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. 어, 요즘 정말 잘 먹고 있는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앞으로 계속 먹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소프트 앤 추이 이제 그래놀라하고 초코가 박혀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너무 크면 부담돼가지고 먹기 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하나가 100에서 110칼로리 정도 돼요 부담 없고 어 나들이 갔을 때 이만한 간식이 없어서 요즘 잘 먹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밀가루 과자 같은 거잘 먹었었는데 어, 시간이 갈수록 잘안 먹게 되는데 이거는 또 먹히더라고요 추천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종아 짬뽕인데요 이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꽤 맵습니다 제가 사실은 매운 거를 정말 못 먹는데요 다른 건안 넣고 이것만 딱 끓여 먹었을 때는 사실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너무 맵기만 하더라고요 네. 안에 숙주하고 청경채하고 양파하고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매운 맛도 좀 중화가 되고 괜찮더라고요 맛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좀 맵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운 거 아예 못 드시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즐기신다 하시면 숙주 양파 청경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은 제가 포장지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. 없는데 이게 칠겹 돈가스예요.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이 안에 고기가 진짜 칠겹으로 들어있더라고요. 저는 사실 꽤 도톰해서 일본식 돈가스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. 얇은 경양식 돈가스 고기를 7겹 쌓은 그런 돈가스였어요. 사실 저는 일본식 돈가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맛있게 먹진 않았어요. 조금 느끼했는데 냉동 돈가스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에어프라이어보다는 기름에 튀겼을 때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잘 먹었습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면 한번쯤 구매해도 괜찮으실 제품인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 통새우 볼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조리를 해봤어요 근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 겉에 반죽이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시면 이 반죽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마른 빵같이 돼요 그래서 기름에 직접 튀기시거나 기름을 겉에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좀낫더라고요 칠리소스나 크림마요 같은 소스를 좀 반복해서 먹으면 맛이 괜찮더라고요이 안에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 씹히는 맛은 괜찮았습니다 반죽만 조금 더 얇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소스를 곁들이면 은 그래도 괜찮게 먹을 수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은 커크렌즈다운 베이컨 크럼블스 입니다 이것도 추천을 주셨는데 어, 이거는 제가 옛날에 먹어보긴 했어요 이게 샐러드나 뭐 요리 같은 데 위에 뿌리면 예쁘고 또 씹는 맛도 있고 근데 이게 워낙에 요리에 소량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구입은 하지 않았었는데요. 이번 기회에 다시 구매했어요. 요리하실 때 데코 같은 거 좋아하시고 예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집에 있으면 도움이 될 제품이거든요. 베이컨 크럼블스입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거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